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사업성과 경제성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건축설계 또한 상가주택 등의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와 또 상가주택 등을 추축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이때 건설 임대 사업자로 하는 경우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공업빌딩 등을 짓는 경우에는 사업성과 경제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업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고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등 주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사업성 면에서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런 점과 건축설계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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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등꼬마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사업성과 경제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건축물이라도 엄청난 자금과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현대건축에 있어서는 대단히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업성과 경제성은 해당 대지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떤 규모로 짓느냐에 달려있고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는 분양이나 임대성에도 영향이 있지만 건축 후에 내야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반세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일가구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점들이 많아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등을 잘 생각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하며 또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건축관련법이 완화된 다중주택 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이 대부분 이러한 점 등을 강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설계를 하는 전문으로 한다는 대부분의 설계자들도 이러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포함한 분양 및 임대 매매는 바랄 것도 없고 특히 세금과 관련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점 등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엄청난 금액의 대지에 과연 어떤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로 설계하고 건축하느냐에 따라 사업성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분양이나 임대뿐만 아니라 세금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취득세 등 재세금에 관한 것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등이 분양이나 임대성, 그리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면세와 대출 제도 등의 영향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대지활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즉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떨어뜨리는 거리가 다르고 상가주택 등의 설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아 어떤 용도의 건물로 설계하느냐 등 모든 면에서 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형식의 1.5룸이나 2룸 등인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 등에서 떨어뜨리는 거리가 짧아도 되고 주차대수도 지역에 따라서는 세대당한대가 아니라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대이니 같은 투룸이라도 어떤 용도 건물이냐에 따라 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용면적은 평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와 발코니 확장면적 산정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세금이나 대출 등을 위해서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잘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세금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것으로 상가주택 등을 짓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종류로 등록을 해야 할지 사업의 형태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는 것이 임대 수익을 위한 것인지 매매차익 추구나 또는 일정기간 임대 후 매매 등의 목적에 따라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임대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이 아닌 일반 근생빌딩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가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사업자 중에서 선택을 하고 또이 임대사업자에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와 이러한 건물 등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임대용으로 상가주택 등을 짓고자 한다면 이 건설임대사업자로 하면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 건설임대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는데 1주택자가 상가주택 등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중인 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도 새로 주거용 건물을 지는다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어떤 건축주는 주거용이 아닌 근생용도로 건축하려는 경우도 봤는데 건설임대사업으로 한다면 이러한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건설임대사업자와 각종 세제혜택에 관한 것인데 건설임대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건축된 아파트 등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은 폐지되었지만 신축의 경우에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임대주택공급 확대라는 순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하는 경우와 또 이러한 건축물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한 가구 이상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받고 을또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20호 이상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50% 감면받게 을 되는 것이며 또 제한세의 감면 요건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한세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면적요건은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감면 요건을 받게 되면 감면 요을 받을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종부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양도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 임대주택은 양도세중과에서 배제시켜 주는데 이렇게 다양한 세제 혜택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업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위에서 계속 언급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축 후 보존등기 이전에 등록을 해야지 보존등기를 낸 후에 등록하는 것은 매임대사업자가 되므로 유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은퇴나 퇴직 후임대수득 창출을 위해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므로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는 이러한 제도를 전문 세무사와 잘 협의해서 활용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업성 경제성 세금과 건축 설계에 관한 것인데 이상에서 성공적인 상가주택 등을 짓기 위해 세금과 관련 사항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신축 후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주택의 유형은 공동주택이어야 하므로 다가구 주택은 해당되지 않고 호수와 면적도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나 유형 그리고 면적 등을 바로 건축설계과정에서 이러한 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면적에 있어서는 모두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발코니 확장면적이나 다락면적, 피로티 면적을 제외한 건축허가 면적, 즉 등기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발코니 확장면적 등을 계산하는 것은 설계 과정에서 어떤 평면 구조를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설계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성이나 세금 등에 관한 개념이 없는 설계자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저 디자인이나 기능 등만을 생각한 건축 설계를 하게 될 텐데 물론 디자인이나 기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업성이나 특히 세금과 관련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잘 유의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하주택 등의 사업성, 세금과 건축 설계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사업성,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재세금,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의 세금과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특히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네 번째로는 건설임대사업자와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업성, 경제성, 세금과 건축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특히 상하주택 등을 짓는데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공사, 사업성 검토 등도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또 취득세나 양도세등 각종 세금이나 사업자 등록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신축 판매업으로 해서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양도소득세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것이 좋은지 등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등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설계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